일단은 자롤 잡는 방법 엄지손가락하고 두번째 집게손가락을 여기다 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손가락으로 여기를 쥐어주시는거예요그 다음에 롤을 잡을때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으로 이런식으로 회전을 주시는거고 이 나머지 세손가락은 지지대 역할만 해주는거예요 어떤 지지대 역할을 해주냐 이쪽으로 기울거나 안쪽으로 기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 D컬, C컬, O컬 중에 C컬을 이롤오호를 사용해서 만드는 연습을 할 건데 자, 섹션을 뜨고 롤을 이 섹션 밑에 두피에 닿을 정도로 끼워주시고 이 섹션을 이롤 이제 돈모라고 하는데 돈모에 있는 이제 롤 사이사이에 안착을 시켜요. 그다음에 드라이기 바람을 어디다 쐬냐면 두피에서 나오는 뿌리 가까이 뜨겁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뿌리 볼륨도 살려주면서 시작점을 먼저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라이기 바람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모발에 컬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롤 3분의 절반에서 조금 밑에 부분 전체의 3분의 2 지점 여기다가 이 각도로 음. 롤의 바람이 중간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위로 올라가면서 모발의 큐티클이 들려져서 거칠어지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게끔 절반의 밑에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열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기를 잡을때 가까이 있으면 열을 주는 각도 자체가 안나오기 때문에 좀 멀리 잡고 여기다가 준 다음에 그 상태로 그대로 쭉 위에서 밑에서 위에서 밑에서 다시 안착을 시키고 열을 주고, 3분의 2정 그래서 뜸, 뜸, 뜸. 롤의 회전 뜸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될 연습이 뭐냐면 이 모발을 이솔 사이사이에 안착을 제대로 시켜갖고 텐션을 걸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텐션을 건다는 거는 와인딩 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본 와인딩 할때 화질을 대고 로또를 말면 끝이 텐션이 잘 안걸렸을 안때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텐션을 확실하게 이렇게 당겨짐이죠 네. 걸어주는 걸할 건데 아, 일단 첫 번째 깊숙히 져야 돼요. 음. 깊숙히 져서 빠지지 않게끔, 네. 그 다음에 끝까지 살살살살 롤을 회전을 시키고 감았다가 풀어줬다, 감았다 풀어줬다, 감았다가 풀어줬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음. 넣고, 감았다가 풀어주고 감았다가 풀어주고 쉽게 생각하면 낚시할 때랑 마찬가지로 낚시줄을 던져서 감았다 풀어줬다 감았다 풀어줬다 음 그래서 직접적으로 드라이를 바로 하시기 전에 이 연습을 먼저 센천이 네. 나중에 가서는 어느 정도냐 하면 가발하고 삼각대가 끌려올 정도로 음. 그 다음에 손으로 밀어넣는게 손으로 밀어넣는 도움을 최대한 안받아도 될 정도로 음. 자 되고 이렇게 끌려올 정도로 이거를 첫 번째 먼저 연습을 하시고 두 번째 모양을 만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노래 회전 딱 봐서 이 겉면이 딱 윤기가 날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그 다음에 볼륨 매직을 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 드라이가 바람을 주는 각도, 드라이가 이롤 3분의 1 지점에 주는 각도에 따라서 미묘하게 볼륨 매직을 할 때도 15도, 45도, 90도로 잡았을 때 틀려졌던 것처럼 컬의 양이 틀려져요. 이런 식으로 왔다가, 마지막에 컬을 주면 점점 노즐이 위로. 이쪽에서 주냐, 이쪽에서 주냐, 이 밑에서 주냐에 따라서, 컬의 탄력이 틀려져요. 탄력이라기보다는 컬에 이제 말리는 정도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하게 되면 나중에는 네